오늘은 포턴 허브 아일랜드를 와봤습니다. 이곳은 야경이전 상당히 멋있다고 하네요. 허브 힐링센터에 드디어 터원이 들어왔습니다. 허브 아일랜드 급빛 동화축제는 365일 언제 방문하셔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된 야경 볼거리 콘텐츠로 봄, 여름, 가을은 향기로운 허브와 함께 관람하시고 겨울이 찾아오면 월동에 들어간 허브의 사료를 더욱 화려하게 꾸미는 불빛들의 환상적인 야경이 펼쳐집니다. <목소리> 다양한 컨셉으로 꾸며진 포토존의 환상적인 부핏 속에서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인생샷을 남겨보세요. 로맨틱한 푸핏 세상의 주인공은 당신이 될수 있는 판타스틱한 푸핏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 산타만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산타 마을이다. 아, 올해는 산타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한가 모르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웃음> 아 선명이 하죠. 오우. 와 터널이 아주 멋집니다 이건 또 포토존인가 봅니다 아 허구 아, 그림전 터널인데요 오, 산타 마을은 드넓은 나벤더 밭을 풍성하게 감싼 아름다운 불빛들이 로맨틱하고 감미로운 캐럿성이 맞추어 시선을 사로잡는 환상적인 군무로 반짝임을 선사합니다. 산타 마을에서 오색찬란한 라이딩 쇼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 어, 어.